디엣씨 나오는데 왜 안나오지? 아 혹시 블러드본 PC? 똑바로 서라 둔석 이게 어찌된 일이지 이 남자 코가 대단하다 <웃음> 당랑도 왜요? 이건 머리 아, 안 아파도 되잖아. 좋은 추억이잖아. 혈정석 캐던 시절? 아, 으, 머리가. 아, 그 끝없는 성배던전. 끝나지가 않는 그놈의 랜덤, 랜덤 인카운트. 아, 혈정석 진짜. 아마 그것 때문에 내꺼 플스가 블러드본 머신이 됐을걸? 그놈 혈정석 때문에. 야, 이씨. 혈정석. 야, 번호 적지마. 번호 적지마. 저게 뭐냐고요? 저게 성배던전 들어갔을 때 자기가 공물 받쳐서 들어가는 거라,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공유했던 선배등전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 그번호예 정말 안 좋은 기억이 되살아 불본을 안 해봐서 진짜 인생 단 손해봤어요. 진짜 그러면은. 불본 안 해보셨으면은 인생 진짜 손해본 겁니다. 리얼. 이건 진담입니다. 프롬소프트 게임 중에서 꼭 해야 되는 거 하나 꼽으라면은 불본을 하셔야 돼요. 다른 거다 필요 없어. 불본은 꼭 해보셔야 됩니다. 아, 근데 나도 풀스가 없어요. 아돈 많이 벌고 싶다. 풀스 사고 싶어. 아 저는, 저는 파이브를 사야 돼요. 아 데몬즈 그걸 해야 되는데 나 플래티넘 해야지. 아오는 아직도 신청해야 돼요. 직접 뭐 매장 가서 사, 뭐 사고 그러는 게 아니야? 아니, 또 그렇게 사야 된단 말이야? 아, 머리가. <웃음> 내 머리에서 나가. 와, 진짜 삼등도 많이 했었는데, 저거. 제가 괜히 괜히 플스가 불본 머신이 된 이유가 저겁니다 애초에 혈정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작위로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웃음> 혈정석 노가다? 일단은 블러드본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무게에다가 스킬을 비슷한? 아 능력치! 능력치를 박아 놓을 수 있거든요 보석처럼 보석처럼 박아 놓을 수 있는데 그 보석 이름이 혈정석이라고 합니다 이 혈정석이 제대로 파밍을 하려면 은 성배 던전이라는 곳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던전이라는 곳이 항상 똑같진 않아요. 루트가. 물론 노가다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길이라든가 그런거는 이제 쉽게쉽게 쉽게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혈정서 자체가 랜덤으로 떨어져요. 모양이 틀리고 능력치가 다르게 나올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거예요 노가다가. 데미지 감소? 여러분 생각하신건다 있어요. 데미지 감소도 있을걸요? 애초에 스태미나나 피가 계속 다는 디메트리도 있잖아. 별 이상한 옵션은 다 있어가지고. 엘든빌링 DLC가 나올까요? 나오죠. 나와야돼. 안나오면 은 얘네들은 그냥 한 이쯤 지금에서 DLC 나오는데 왜안 나오지? 아 혹시 블로드본 PC?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웃음> 언제까지 타는 어행복회로 돌릴 거야. 어 뭐요? 이상하다. 이거 안 되나요? 원래 역장이. 나 역장 안 설레. 역시 둔석은 둔석인가. 똑걸어서라 둔석. 이게 어찌된 일이지? 이게 너가 평생 동안 연구한 연구한 마법이냐 이게? 이 단계? 보신발언 하겠습니다 기니발에 거압 바르는거 솔직히 별로임 안멋있음 이신할배요? 이신할배는 간지가 나고 우리는 간지가 안나잖아 맞췄어! 코가 매우 크시네요 판판하면 좋아하실 분이이 남자 코가 대단하다 오, <웃음> <웃음> <웃음> 저놈의 녹즙은 언제 끝나는거야? 아니 끝나긴 해? 애초에? 저거 몇년 됐죠? 몇년 되지 않았어요? For me here. 어 잠깐만 멜리나 너 눈이 노랑색인데 너 설마 미친불이니? 어 살짝 누랬는데 아 금색이었나? 그 사람들 일부러 좋은것 같은데 냄새가 나는데 목소리요?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방송 거의 끝날 때쯤에 목이 잠겨있어요 항상 와아이지 那啊